친구들 오늘은 스코니 먼저 만나고 우리 너울이 데리러 간다 가보자, 가보자. 여기는 어니언스에서야 우리 한참 가야 돼 버터 스코니 만나려면 한참 가야 돼여기지 우리야 조금만 우리 기다리자 둘이 착하게 잘착게 사이 좋게 파트는응안 할거야 무슨? 은티야돼이 있으면 우리 왜 이렇게 예뻐? 아, 예뻐. 잘 먹네. 자, 한 개씩만 더 준다. 가자. 어디로 가는 거야? 야, <웃음> 귀여워. 아,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시코네. 시코네. 안녕하세요. 너한테 자꾸 온다. 귀여워. 귀여워. 귀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 오, 누리야 안녕 <웃음> 너, 너 되게 옷이 <웃음> 이상해 여기 점점 살아나봐 너가 엄마였던 기억하고 있는거지? 너무 예쁘 시크니 응. 그 너무 착하다 응. 귀여워 너무 <웃음> 얘도 다소곳하게 걷네요. 아네 <목소리도> 귀여워. <귀엽고 목소리도> 이렇게. 애 맞네. 왜 가만히 아파. 아파 이리 와아 아유, 잘 먹네. <먹는다>. 아유, 맛있어. 친구 너무 간식 좀안된은 스프링 좋아. <웃음> 잘 먹네. <산네>. 껍질도 <웃음> <커피도> 줄까? 껍질을 줄까? 껍까 자, 누리. 아야야. 자, 치열한데? 너도 취미 많네. 스코니. <웃음> 스코니도 스콘이. <웃음> <스콘이도> 취미 많구나? 너도 이게. 스코니, 스코니 앉아. 스코니, 하이파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스코니 <스콘이> 앉아.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여기. 누리야, 여기 봐. 어, 여기 진짜 너무 귀엽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 코나. 코나는 안 되지. 되게 야 되는데. 똑같구나. 귀여워 둘이 초코나 없으니까 바로 가네. 똑똑하구만 귀여워. 귀여워. 생각을 버터 이리와 <웃음> 버터 이리와 이리 신났어 근데 버터 너가 지금 여기서 그러면 안돼 또 언제 만날지 몰라 스코니 야너 옷감 보니? 너 벨벳은 안 스코니 귀여워 이 모습 머핀이같아어 맞아요 귀여워 응? 너무 어안꿀 자겠다 얘네들 응. 응. 여기가 어디지? 우리가 <놀리에> 홍대 홍대 홍대 여기 홍대야. 여기 지금 <웃음> 홍대야. 마포구야. 서울 구경 왔어요. 가다려 아직 아니야. 잠깐 앉아. 앉아. 이게 아니, 거기 니가 니가 니가 데있니이니이 니가 니가 니가 니가 가 니가 니가 니가 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가가니다 맛있겠다. 어, 좋다. 아이고, 자켓. 버터, 여기 어디야? 우리 옆에서 자, 여기서 먹어. 이 응. 시금전패 아니야? 밥안 먹을 거야. 자, 이거 먹어. <목소리> <깔만히 짓말> <목소리> <우와> <Fascista! 목소리> 이거 뭐냐? 레몬, 레몬, 레몬, 대박이에요. 레몬, 레몬, 레몬, 레몬, 레몬, 레몬, 레몬, 레몬, 레 아! 아몬 레몬, 레몬, 어몬 레몬, 레몬, 레몬, 레몬, 레몬, 레몬, 레몬, 레몬, 레몬, 레몬, 레몬, 아몬 어이구 누이언니처럼 점프! 버터 점프! 응 점프! 올라와! 어 누리 버터 올라와 여기! 응 올라와! 올라와봐, 버터 누리언니처럼 올라와야지 못 올라오겠어? 이거 보니까 어때? 호텔 어때? 호텔 어때? 모감 괜찮지? 모감 괜찮지? 모감 올만하지? 모감 어, 편안하게 있어? 아, 아이 착게. 착게. 어, 다 내일 동생 생겨. 어떠냐 내일 동생한테 잘해줘. 어떠? 어떠? 처음으로 침대에서 자지. 응, 좋지? 좋지? 안 바다. 기분이 어떠십니까? 문 닫게 나온다, 남연네. 아니, 아니 엄청 귀여워. 오이. 오이. 오이. 오이. 금버터 내일 봄잘자다너리 응. 응. 잘해줘. 너우리 도다겠지 응. 네? 되겠지리 <웃음> 아, 자. 리잘 자. 누리 잘 자. <웃음> 버터도 잘 자. 내일 만나. 부터. 다 버터 차. 잠차. 버터 잘 자.